라일또새 젤덕으로 만들어주는 국내 유일 덕후 바라이어티 고다후 확장판 입학할 준비되셨나요? 자 예인 양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역대 애니메이션 시청률입니다 와 역대 애니메이션 시청률이요? 궁금한데요 순위를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예인 양은 학창시절에 만화 영화 많이 봤을까요? 인생일이라고할수 있는 작품 있어요? 저는 네? 은하철도 999도 굉장히 즐, 재밌게 보고 아니 그거를 봤을 나이가 아 아니... 잠깐만 나이 속이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보다 누나 같은데요 누나 아유 아이.. 아니...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디즈니 만화 동산 아세요? 아니아 이걸 모르지 어...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그걸 무조건 봐야 됐어 어... 그거 다 보고 가면 늦었어요 어... <웃음> 그래서 막 주기 도문 다시 몇번연이 아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생 애니를 이야기하다보니까요, 그 시절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말한 애니들이 과연 순위권에 진입해 있을지 확인해볼까요? 추억 속으로 고고! <웃음> 먼저 2 2부터 16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와, 추억의 애니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축구왕 슛돌이를 아는 이들이라면 독수리 슛! 한 번쯤은 따라해봤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 초반에 방영되었던 은하철도 999와 돌아온 아톰의 시청률 기록이 3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순위권에 들어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들이라는 거죠 15위부터 11위입니다 천사소녀 네티와 마법소녀 리나도 있고요 시간탐험대가 11위를 했네요 돈데 기리기리 돈데 기리기리 돈데 돈데 돈데 컴온! 쉐랄라 공주와 램프의 바바 등 특유의 말투와 개그 요소가 정말 많았던 작품이라 잊혀지지 않는 것 같네요 또 일요일 이른 아침 방영하는 디즈니 만화 동산을 보기 위해 전국의 잠꾸러기들이 일요일만 되면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었다는 슬픈 전설이 네, 지금까지 추억의 TV 애니메이션 시청률 11위에서부터 20위까지 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역대 애니메이션 시청률 베스트 10을 살펴볼까요? TV 방영 애니메이션 시청률 10위 순정만화의 꽃, 베르사유의 장미 무려 28%의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성인 시청자까지 배려해 오후 6시 30분에 방영되었다네요. 작품의 내용은 주인공 오스칼이 프랑스 민중의 현실을 깨닫고 혁명에 동참한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주요 줄거리로 마리앙 뚜아네트와 페르젠의 사랑 이야기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실제작건과 작품 속 허구의 인물들의 생각이 겹쳐지면서 작품의 깊이를 더했다고 합니다. 9위는 달려라 부메랑 전국의 미니카 열풍을 몰고 온 애니지요. 친구들과 문방구 앞에서 경주를 하던 기록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다만 당시의 방송심의 기준이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외색이 있다 싶으면 모조리 편집 특히 주인공 차도리의 할머니 옷이 기모노여서 전분량이 삭제됐다는 그럼에도 시청률 29%를 넘었으니 참 대단하죠. 슈퍼그랑조는 얼굴 형태에서 변신하는 마동왕의 컨셉과 마법을 사용하는 로봇이라는 참신한 소재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작품입니다. 1992년 SBS에서 첫 방영 후몇 차례나 재방영할 정도였다는데요. 한국에서의 성공과는 달리 본산진 일본에서는 와타로 시리즈와 비교되며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하네요. 7위는 남자들의 로망, 케걸조로. 캐골조로. 케걸조로가 방영했을 당시 훈남 조로의 멋진 모습에 반한 소녀 팬들 그리고 어설프게 조로를 따라하던 소년들이 있었죠. 비록 조로처럼 멋진 두건과 칼은 없었지만 여기저기 Z의 표식을 새기던 것이 당시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6위는 포켓몬스터 무려 16년 넘게 방영되고 있어서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작품이죠. 최근엔 포켓몬고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당시 국진입빵에 이어 포켓몬스터빵, 띠부띠부씨를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 속 지우가 포켓몬 도감을 채우듯 너도 나도 띠부띠부씨를 얻기 위해 그렇게나 빵을 많이 사먹었더랬죠. 요물 요오물! 빠네누나다 났다 나었다 났다 요물 아니 예인양은 지금 순위 발표된 것 중에 재밌게 네. 본 만화가 있을까요? 저는 포켓몬스터, 아, 네, 따질 수가 없죠. 그 나이 때도 아니지 않나요? 아니, 저희는 포켓몬스터 봤어요. 그래요? 네, 뭐시기냐, 이거? 빨간 공. 뭐시기요 <웃음> 잠깐만, 뭐시기라고요? <웃음> 네. 이상한데. 아무튼. 아, 네. 저는 이 중에서, 저는 데사유의 장미가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희 엄마가 어? <웃음> 이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웃음> 뭐라고? <웃음> 네, 네. 아, 저는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아, 이제 봤세요 <웃음> 아니 근데 노래가 기억나요 어. 장미 장미는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어. 알겠습니다 계한 얘기를 꺼내가지고요 네. 예인씨 자 진행하세요 네 그럼 자 지금부터 나올 애니들은 안본 사람은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만큼 유명한 작품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소녀들의 우상 달의 요정 세일러문 정의의 이름으로 날 용서치 않겠다! 아, 지금 들어도 명곡 명대사네요 1기에서 대박을 시작으로 무려 5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TV에서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각종 프로에서도 심심치 않게 패러디할 정도였죠 4위는 때아닌 피구 열풍을 몰고 왔던 바로 그 작품 피구왕 통키 당시 톰키의 주제가는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애청가였는데요. 초딩들 사이에서는 아침! 해가 빛나는! <웃음> 정말 침 묻은 줄 알고 많이 당황했었답니다. 오프닝부터 캐릭터까지 뭐하나 빠지지 않는 역작인데요. 특히 나이는 초등학생인데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 설정 때문에 지금 보면 엉뚱한 곳에서 웃음을 터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국내에서는 실사 영화까지 제작되었습니다. 3위는 자칭 천재 강백호의 성장기를 그린 슬램덩크 시청률이 무려 36%! 사나이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열정과 도전 스토리에 에어은할것 없이 매료되었는데요. 원작 만화의 스토리와 연출을 잘 살린 것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무색한 최고의 스포츠 만화였습니다. 2위는 의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무적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는 일본의 인기특촬 시리즈 슈퍼전대를 미국이 수입해서 현지화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바로 이 미국판 파워레인저가 국내에 수입되어 방영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국내 방송 분류에특촬물은 기준이 없어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되었는데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워레인저의 성공 요인을 후레시맨 이후 특촬물에 목말라 있던 시청자들의 갈증을 일거에 해소시켜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양 덕후들의 팬심도 극진해서 곧 할리우드에서도 파워레인저의 리부트 영화가 나온다고 하니 한번 기대해봐야겠죠? 그렇다면 대망의일위는 과연! 어떤 작품일까요 바로! 한국만의 자존심! 나라라! 슈퍼보드! 최고 시청률 42.8%를 기록! 한국 TV 애니메이션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손오공과 한할기하면 슈퍼보드 캐릭터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반가운 뉴스를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현재 새로운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제작되고 있다는 것! 극장 흥행 기록도 새로 수립할지 기대해보자고요 끝으로 하나 더! 시청률 50%를 넘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작품들은 모두 주 1회 이상 연속 방영된 시리즈물인데요. 시리즈물 외에 특집 방영된 의이중 시청률 50%를 넘긴 작품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수입 애니이이션이 아닌 국산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머털 도사 시청률 54.9% 에그 다음에 다 역대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사랑 이먹다래가 59.6%였던 것만 봐도 머털 도사의 시청률은 정말 대기록인데요. 원작자 이두호 화백의 뛰어난 스토리라인을 기반으로 한 작품으로 독특한 캐릭터성과 도솔이라는 한국적 샤머니즘을 소재로 적절히 녹여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낸 게 아닌가 싶네요. 반가운 소식은 머털도사 역시 나라라 슈퍼보드와 마찬가지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제작 중이라고 하니 개봉일을 손꼽아 기다려보자고요 자 5위부터 1위까지 발표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예인씨는 본게 없죠? 정의 이름으로 나 용서 찾겠다 아이고. 이런 거할때꼭좀 얘기 좀 해달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훅훅 들어오면 좀그렇죠아니 저게 97년도 건데 본 적이 있어요? 워낙 이 대사가 유명하다 보니까 아네 그래서 알죠 세일러문은 본 적은 없고 그냥 너무나 네. 유명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저는 뭐 여기 있는 만화 다 봤죠 아 뭐가 제일 궁금해요 하나 찍어보세요 저는 네. 그 머털도사 한국시머리타이니까요 머털도사 머털도사 몰라요? 아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잠깐만 이게 89년도 거라고요? 대박이다. 이거는 저희가 명절 때마다 티비에서 해줬었어요. 아... 이게 변신할 때뿅한 다음에 아 진짜 머리 털을 네, 뽑아서 그래서 나쁜 놈이 머털도살 잡아서 머리를 막다 밀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가발을 쓰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잔인하다. 아니, 네. 아니 그 네. 굉장히 생명, 재밌어요 생명력을 그렇죠 그렇죠 되게 이기려고 되게 어... 재밌는 말. 자 해당 순위의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관련된 추억들이 떠올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국 애니메이션이 최상순위에 랭크되어 있어서 네, 굉장히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어... 앞으로도 어... 재밌는 작품들로 팬분들을 감동시켜주시길 바랄게요 다시 만날 때까지 시작하세요 시작 시작 후 후우 <웃음> 후 <후우. 웃음> 킹さんが変이 저거 브루메란 하니. 오레도 일 써니 게이트볼 용.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